안녕하세요. 오늘은요. 셧다운제 폐지를 기념해서 셧다운제 폐지 단어 반복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 테니까 잘 들어주세요. 셧다운제 폐지 셧다운제 폐지 셧다운제 폐지 셧다운제 폐지 셧다운제 폐지 Shut down the pitches, h u t down the p a g e s h u t down p i t e s h u t down p e s h u t down p e s h u t down p Shut down p shut down p e s h u t down p e s h u t down p e s h u t down p e s h u t down p e s h u t down p e s h u t down p e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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own t 지 petty sat d o w t down to p e t 지지 이제 1제시 넘어서도 h e 지다제시 폐지 기념 셔다운제폐지 <몰미> 기념 셔다운제폐지 어? 기념 셔다운제폐지 기념 셔다운제폐지 기념 셔다운제폐지 기념 셔다운제폐지 기념 셔다운제폐지 기념 셔다운제폐지 기념 셔다운제폐지 기념 셔다운제폐지 기념 셔다운제 기념 제 기념 제 기념 제 기념 제 기념 제 기념 제 기념 제 기념 제 기념 제 기념 제 기념 제 기념 제기 이주주시제제들어어볼요요리리해해리리습습다다럼오늘은 여기까지.